내려놓은거야? 아니면 문닫거야 안녕하십니까 광수TV 성광수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운전해서 가는 곳은 저 이태원 삼각지에 명화원이라고 서울 3대 탕수육집이라고 소문난 집인데 이 집에 가서 제가 그제 시각으로 봤을 때이 집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 집이 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의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제가 느꼈던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삼각지 병원이라는 곳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사실 제가 한십몇년 전부터 가던 곳이에요 그십몇년 전부터 가면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얘네 지금 탕수육이랑 짬뽕 요 시스템을 강남에 갖다 놓으면 대박 나겠다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나서 한 3년 후쯤인가 백종원씨가 비슷하게 홍콩반점을 차리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찹쌀탕 수육이란 게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찹쌀탕 수육도 흔하지 않았지만, 이 집에 이제 장사에 관해서 시스템, 이렇게 하는 집이 없었거든요. 와이프하고 막그집 맛있다 하고 오가기 시작한 지한 3년쯤 됐을 때, 홍콩까지 강남에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 야, 역시 백종원씨가벤치맡기가 빠르구나. 제가 그때 십몇년 전에는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어요. 아무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막 다시 이제 돈 벌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라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차릴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백종원 씨가 빠르게 또 캐치를 하셨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그걸 캐치를 하고 그게 잘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판단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게그건 능력입니다. 대단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장사뿐만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벤치마킹에서 모든 게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벤치마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잘 되는 집을 가서 잘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앞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제가 가서 직접 그 장점들 아니면 아쉬운 점뭐이집에대해서 그런 설명들을 디테일하게 해 드리는 게 훨씬 도움 되겠다 판단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명화원이 3대째 하고 있는데 3대째 하면서도 나름대로 유지하고 흥할 수 있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 겁니다. 장사를 하면서 별거 아닌 그런 사소한 부분 하나 때문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실제로 뭐 장사하는 그런 노하우나 장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드리는 걸 컨텐츠로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먹는 거위주 이런 것보다는 이 집이 왜잘될 수밖에 없는지 이 집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판단해서 오늘의 광수TV는 3대째 하고 있는 명화원이 장점이 뭘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려놓은 거야? 아니면 문 닫은 거야?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문을 차탈 내려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예 안 열었는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원래 장사할 때는 브레이크 타임이라도 저렇게 차탈을 내리면 안 됩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문을 닫았구나 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한번 1 0분까지 기다려 보고 어 제가 볼 때는 안에서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살살 때는 절대 샀다 내리면 안됩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예전에는 삼각지 명화원 하면은 서울 3대 탕수육으로 화교가 운영하는 집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1956년도에 창업해서 지금 64년 동안 3대째 한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이 1대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2대째 할아버지가 물려받아서 2대째 할아버지가 어깨 통증이 너무 악화가 돼서 2006년도가부터 이제 튀김 위주로 굉장히 그 메뉴 자체를 단순화 시켰습니다. 창수육, 뭐 짜장면, 짬뽕, 찐만두, 군만두 이렇게 해서 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튀김 위주로 할수 있는 부분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3대째 받았는데 어 2대째는 메뉴도 많았고 맛도 확실히 완전히 어 유명한 집이었죠 맛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집이 원래는 양장피가 그렇게 맛있었던 집입니다 그리고 만두 자체도 어 완전 빚어서 했던 집 그리고 면도 직접 뽑으면서 했던 집이에요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조금 틀린 게 아니라 3대째 받으면서 좀 이제 폐색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판단이 들어요 저는 2009년부터 지금 10년째 이 집을 가고 있는데 2009년도 때는 원래는 그 찹쌀 탕수육이 유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찹쌀 탕수육을 하는 집이 거의 뭐몇 군데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집이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계속 먹다 보니 딴 데서는 탕수육을 먹기가 좀 싫어지는 정도 어 정말 이 집이 그, 그만큼 맛있었는데 점점 이제 탕수육이 찹쌀 탕수육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잘하는 집들이 많이 지금은 생겨났죠 그리고 현재는 그 3대째 말고 아들이 또 이어받기 위해서 요리학원에 다닌다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틀려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노하우들을 완벽하게 전수를 못 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특징이 어떻게 보면 유명한 맛집 중에서도 좀 지저분하다 예전에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위생적으로 이제 영업을 했다고 해서 영업 정지를 당하고 재오픈을 했더라고요. 예전 할아버지 사장님이 계실 때 2006년 전에는 단골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 단골분들이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탕수육보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10년째 단골이라서 그 집에 가고 있고 근데 여러가지 면들이 어, 장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이 회색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봅니다. 난 지금 많이... 네. 자 오늘 저하고 이제 명화원에서 제가 먹고 나왔는데 이 집의 장점이 뭘까요? 이 집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이 집에 대해서 어 이거 잘못됐다. 누구나 이 집에 대해서 요거 문제다. 그걸 막 얘기하면 주인들은 바꿔요. 아그 말이 맞나? 하고 주인들은 바꿔요. 근데 또 바꿨다가 또이 사람이 와서 이게 문제다. 그러면 또 바꿔요. 그러다 보면 은 장사는 아웃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집의 장점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장사 노하우를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집의 장점이 뭔지 그 집이 뭐가 잘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장점을 찾아내는 구나 실력이 있어야지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집의 장점은 탕수육 먹기 전에 짬뽕탕이 나오지 않습니다 탕수육을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짬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음식은 동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맞아야 되고 먼저 먹어야 될거 아니면 나중에 먹어야 될거 처음에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마지막에 그걸 맞추지 못했을 때는 맛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집이 그런 부분을 잘했어요 충분히 느끼한 걸 먹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짬뽕탕을 나중에 먹게 해주는 테이블 6개가 7개 있는데 탕수육이 한꺼번에 싹 나오고 먹었을, 정도 먹었을 때 마무리로 짬뽕탕을 줘요 그러면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아니면 국물이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은 깔끔해야 되거든요 느끼했을 때 깔끔하게 담아주시는 짬뽕탕을 줬기 때문에 이 집이 그런 부분을 잘한 거예요 그 부분이 진짜 장점이에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왔는데 예전에막 한열 팀이 줄수 있으면 아줌마가 눈을 싹 감고 와요. 뭐 시키실 거요 짬뽕 몇 개? 탕수육 몇 개? 이걸 열 팀을 다 기억해요. 그리고 혼자 슬그머니 가서 그걸 다 적어요. 그러더니 탕수육 몇개딱 맞춰서 손님이 다 먹고 나갔을 때싹 다시 들어오게 해요. 그거는 이 집이 맛있게 먹게끔 하는 노하우입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었을 때 내리에 남거든 근데 맛있게 안 먹는 경우는 강한 <웃음> 음. <웃음> 강한 짬뽕탕을 먼저 먹었다가 탕수육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탕수육 맛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탕수육 자체가 좀 연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먹고 마지막에 강한 탕, 짬뽕탕을 먹었기 때문에 이 집이 궁합이 맞는 겁니다. 그런 장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명화원의 장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장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염두에 두시면 장사하실 때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